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 계정 좀탈출해줘 컨텐츠에 새로운 유저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로모 5챕터의 로모가 클리어가 안된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 자 지금 한번 <목소리> 계정의 캐릭터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리아드 공격력 보니까 7098어딱 클리어 되는 공격력이고요 방어력 5060 체력 16000까지 이거 충분히 클리어는 되는 조건입니다 장착보면은 공격력 기본 데미지 물속성 보스들까지 이렇게 착용해주셨구요 세리아드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웨폰에서는 아 베일라 베일라 있네 600저항 끼고 있는데 베일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게 될 시에는 아 공격력 200이 떨어지게 되네요 그래도 일단은 힐웨폰 두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힐웨폰 두개로 교체를 했구요 자, 라스가 중요하죠. 로모니깐 출혈장, 출혈저항. 출혈장에 리나. 오케이, 리나, 가지고 계시구요. 자, 풀초월이기 때문에 출혈장 90%로 완벽합니다. 그 외에는, 어, 메르테스로 딜을 넣으시게 되구요. 자, 라스는 딜보다는 현재 방어력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방어력이 4500입니다. 아티팩트가, 어, 보니까 중복 아티팩트를 좀 끼고 있네요. 이제 보시면은, 자 크리티컬 저항까지는 괜찮아요 최대피통 이것도 괜찮고 문제는 요거 두개죠 받는 데미지 감소가 겹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주 빼야됩니다 이 정당한 판결을 빼고 다른걸로 넣어야할 것 같네요 자 방어력 올라가는게 자 깡방어력 올라가는 어 성벽의 소자 있네 성벽의 소자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5500아 됐다 5500이면 충분하지 자 서브딜러 큐이 그랑웨포는, SR 없으신가? 아, 까비, SR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SR을, 레벨을 좀 올려주셔서, 5,500. 딜량 괜찮고요 방어력 쪽은, 보자. 기본 공격, 마법 딜, 불 딜, 상성 딜. 상성 딜이 들어가 있습니다. 5챕터기 때문에 상성 딜은 조금 의미가 없고요이 상성 딜 15%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냥 방어력 피통만 챙겨가는 건데, 어, 요거보다는, 한번 공격력 올릴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봉인된 검술 있네요. 봉인된 검술로 공격력을 더 챙겨가겠습니다. 그냥 기본 공격, 그냥 전체 공격력,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 그 다음에 불 데미지. 자, 요렇게 챙겨가도록 할게요. 포션은, 아, 0 개, 9 개. 아, 요 개수가 좀 애매합니다. 쿠션을 챙겨가야겠네 네, 구성 다잘돼있구요 어? QE가 18000? 혹시 잠재능력 안열려있나? 어... 아 열거 다 여셨네? 아 QE가 살짝 모자르긴 하네 일단 해볼게요 역시 순순히 들여보내주지 않는군 빠르게 처치한다 구석으로 몰아서 한 번에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휴이가 버티기 힘드네 오 뭐야? 여기 누구 방어력이 없는데? 이쪽와 이거 크리움빨 크리온발... 오졌는데? 이 말은 QE가 아까 살았으면은 클리어 됐단 소리거든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챙겨... 레벨업을 더 해볼까? 아 일단 강화석이 없으시네요? 음... 오케이 오케이 QE를 살리자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안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건좀온빨 요소를 미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펙상 계속 터지는거 봐서는 뭔가 부족한가봐요 수치상으로는 문제없거든요 와 이거 출혈 들어오는게 저번에 했던것보다 장난아닌데요 일단 한번 더 이번에는 바로 해방스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채워가지고 처음부터 변신을 하고 시작해야겠다 자 시작부터 구석으로 가서 바로 변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넵, 넵, 넵, 넵, 넵. 역시 순순히 들여보내주지 않는군. 와이 출혈 한 방에 Q P 3분의 1이 날라가네. 여왕이 제가요? 어. 이쪽으로 돌 심한데. 음, 거의 뭐, 퓨이가 방어력이 1 수준인데요?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 데미지가. 못 뭐, 버틸 수준이 아닌데? 이쪽도, 좀츄럴 터지면은, 그냥 미쳤네? 자 돌로레스 쿨타임 보면은 해방 스킬로 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고, 이 주고, 와, 킬로 장판에 바로 죽었다고? 아, 있어. 난 아까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타이머 택으로. 얼마 타이머 택으로 딜이. 디리... 수남았는데. <놀람> 해방 스킬 아노나 아 오케이 잡았습니다. 와 이게 출혈 운발이 크다. 모두 긴장해라. 일단 우리 해주신 로머를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어 빛의 정령서 와 여기서 빛을 주는구나.